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마법의 꿀잠 주문을 배워주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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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언니가 가마 속을 들여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마 속에서 빵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제발 꺼내주세요. 까맣게 타 버릴 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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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니가 대문짝만한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는 겁이 덜컹 났지요. 얘야, 나는 홀래할머니란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꾸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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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선 그대로 지나쳐갔어요. 얼마 뒤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만났어요. 아휴, 무거워. 무거워서 발이 부러질 것 같아요. 사과 좀 따주세요. 게으른 여동생은 심술궂게 대답했어요. 힘든 건딱 질색이라고 떨어지든가 말든가 흥. 게으른 여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게으른 여동생은 금세 홀레 할머니의 오두막을 찾아냈어요. 앞니가 대문짝만한 홀레 할머니를 보고는 다짜고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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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맑고 공기 좋은 문산골에 노미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노미 할머니는 어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씨 착한 할머니였어요. 동네 아이들이 아플 때 할머니가 아픈 곳을 손으로 싹싹 문질러주면 금세 낫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약손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약손할머니는 집 없는 불쌍한 강아지들을 데려와 밥도 주고 아픈 곳도 치료해 주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늘어난 강아지들은 여섯 마리가 되었지요. 겨울이면 할머니는 조금 먼 곳이라도 강아지 여섯 마리가 끌어주는 썰매를 타고 아픈 아이가 있는 곳으로 쌩 달려갔어요. 우리 아기가 어디가 아픈가요? 할머니, 우리 아가가 어제부터 열이 펄펄 끓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요. 어디 할머니가 한번 봐줄까요? 할미 손은 약손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열은 뚝 떨어지고 편안하게 잠자세요. 할미 손은 약손 우리 아기 열 내려라. 할머니가 아기 이마에 손을 얹고 달래주자 아기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세 열을 내리게 하셨어요? 글쎄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싹았나 봐요. 아기 엄마도 푹 주무시구려. 아기 엄마는 고맙다며 할머니에게 고기와 쌀을 잔뜩 선물로 드렸어요. 할머니는 가난한 이웃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지요. 다음날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지저댔어요 아이고, 요 녀석들. 요란하게 짖는 걸 보니 또 아픈 아이가 있는 모양이구나. 어서 가자. 약손할머니는 강아지 썰매를 타고 아픈 아기가 있는 집으로 쌩 하고 달려갔어요. 도착한 집에는 남자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많이 아픈가요? 할머니,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데굴데굴 구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자, 이 할미가 아픈 배를 싹싹 문질러 줄게요. 이리 와 보세요. 할미 손은 약손, 아기 배는 예쁜 배, 아픈 배야 나라, 싹싹 나라. 할미 손은 약손, 우리 아기 싹 나라. 할머니가 아이 배를 손으로 싹싹 문지르며 달래주자 아이는 아픈 배가 싹 났고 금세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도련님은 배가 다 났나 보네요. 그런데 애기 엄마 얼굴이 영 말이 아니구려. 자, 내가 등을 좀 주물러 줄게요. 이리 와봐요. 할머니는 아이 엄마의 등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며 말했어요. 애기 키우랴 살림하랴 고생이 많지요. 젊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고생을 한다오. 바쁘고 고대여도 그때가 좋은 기라. 어깨도 많이 뭉치고 피곤하지요. 내가 주물러주면 피곤함이 싹 가신다우. 어때요? 좀 낫지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니 어떻게 보답을 하지요? 아니에요. 내가 워낙 아이들과 아기 엄마들을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요. 난 그만 가볼게요. 아이의 엄마는 할머니에게 커다란 상자 하나를 건네며 꼭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당부했어요. 강아지 썰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자 안에는 금반지와 금비녀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이 많은 보물들을 아기 엄마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다음날 찾아가 보았지만 그 집은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약손 할머니는 많은 보물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웃마을에 사는 똥손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약손 할매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게요? 난 그냥 아픈 아이들이 가여워서 아픈 곳을 손으로 싹싹 문질러준 것뿐이라네. 똥손 할머니는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힝, 나라고 못할 줄 알고 내 손으로 싹싹 문질러도 다 나을기구만! 똥손할머니는 이웃집 개 여섯 마리를 억지로 끌고 왔어요. 눈썰매를 만든 똥손할머니는 개들에게 빨리 달리라고 채찍을 휘둘렀어요. 개들은 힘들게 달려서 어느 집 앞에 할머니를 내려주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어요. 이 집에 아픈 애가 있나요? 내가 낫게 해주리다. 어, 아니요. 저희 아이들은 아프지 않고 잘 자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아플 거예요. 내가 좀 봐줄게요. 똥손 할머니는 다짜고짜 아기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할미 손은 약손 어디가 아프냐 할머니도 네 덕분에 호강 한번 해보자. 할미 손은 약손 빨리 빨리 나아라. 그랬더니 편안히 자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이마가 뜨거워지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됐나? 아, 옳거니 그 옆에 오빠, 아 오빠 있구나. 이번에는 아기의 오빠 배에 손을 갖다 대고 문지르자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배야! 하면서 아파하는 것이었어요. 에이, 뭐 이래?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똥손 할머니는 아픈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는 썰매를 끄는 개들에게 소리쳤어요. 에이, 똥강아지들아! 이번에는 진짜 아픈 아이가 있는 곳으로 제대로 데려다 달란 말이야! 이랴! 개들은 한참을 달려 한 오두막집에 할머니를 내려줬어요. 어디 아픈 애기가 있나요? 할머니, 우리 아기가 아파요. 아까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네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웃음> 이 할미가 한번 안아 봅시다. 똥손 할머니는 아기를 받아 안고 손으로 여기저기를 주무르면서 말했어요. 할미, 손은 약손! 어디가 아프냐 할머니도 네 덕분에 호강 한번 해보자 그런데 똥손 할머니가 아무리 손으로 싹싹 문지르고 주물러 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큰 소리로 울었어요 에이 이 녀석아 이 정도 해 줬으면 뚝 그쳐야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기는 옥황상제였던 거예요. 내가 그리 욕심이 많아 멀쩡한 아기도 아프게 만드는 동손할미가 맞느냐? 아, 그, 그, 그게 아니굽쇼 저는 그냥 친구를 따라서 해본 것 뿐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을 봤나. 아직도 네가 내네 죄를 뉘우치지 않는단 말이냐.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옥황상제는 똥손 할머니에게 큰 벌을 주었대요.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이고, 사람 살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한 할머니가 팥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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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그리곤 고 알밤은 아궁이 속에 쏙, 개똥은 부엌 문 앞에 철퍼도 맷돌은 부엌 천장에 달랑, 멍석은 앞마당에 벌러덩, 지게는 대문 옆에 우뚝 서 있었지요. 조금 후 호랑이가 성큼성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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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대가 어젯밤에도 마을을 습격해서 소와 닭을 다 훔쳐갔습니다. 사또, 제발 도둑들을 좀 잡아주세요. 고을원님은 군사들을 풀어 산적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산의 지형을 잘 아는 산적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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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구야!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깜짝 놀란 산적들이 뛰쳐나왔어요. 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할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요. 조용히 하지 못해! 험상 굳게 생긴 산적들이 할머니에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아 <웃음>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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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멈, 그럼 우리와 같이 가서 삽시다. 우리가 아들 찾는 것을 도와주리다. 그래서 할머니는 산적들의 소굴에서 살림을 맡아하며 함께 살게 되었지요. 할머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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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구야! 다자구야! 그러자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산적의 소구를 둘러쌌어요. 잠들어 있는 산적들을 모조리 잡아 포승줄에 묶었어요. 사실 다자구와 더자구는 할머니와 군사들 사이에 암호였어요. 할머니가 더 자구야! 하고 외치면 산적들이 아직 덜 잠이 들었으니 쳐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고 다 자구야! 하고 외치면 산적들이 다 잠이 들었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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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재미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자구 할머니는 용감하면서도 아주 재치있네요. 오늘은 재미있는 전래동화 다자구 할머니를 감자공주 이모가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자자구야!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자,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조용한 자장가를 들으며 꼭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영양제도 챙겨드세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되세요.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꿀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고잘 자고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